안녕하세요 한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영구입니다 오늘은 저의 어깨의 비과 간단한 게임을 하려고 하는 데 무슨 게임이죠? 저 인사할 기회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한준혁 선수 팬이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다 그쵸 렇 네. 아니 본인 본인이 괜찮은데 본인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저 긴장했거든요 <웃음> 오랜만에 카메라를 쓰니까 그니까 카메라를 울렸 <웃음> 제가 오늘만큼은 특별히 우리 한준혁 채널입니다만 은 제 진행을 좀 해드릴까요? 진행성이 네. 있어서 네. 괜찮아요? 저... 네. 일단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네. PPL PPL?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두산베어스 최근 자체 중계 보신 분들 뭐그 중계를 또 하면서 삼성 썬더스의 썩맨, 삼성 생명 블루밍스의 믹스맨 어, 그리고 3대3 농구연맹에서 뭐 MC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농구를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준혁이랑은 이제 작년 프리미어리그 텔렉스 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지면서 오늘 도 다른 촬영이 있었는데 흔쾌히 저를 또 출연을 허락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요 어떤 게임을 진행된다고요? 포스라고포스저아니까말아 말이죠 네 먼저 공격자가 네. 한 플레이를 똑같이 따다 아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늙게 해서 여기서 슝 넣어서 넣면은 한지옥 선수 똑같이 따라해서 그자리에 똑같이 넣어야 되는 거야요네 이게 홀스라고 해서 그홀스 스펠링 H.O. H.O. 아 좋아 이런 거 웃겨 아 이런 거 괜찮아요 o 홀.E 영어가 안되 홀스라고 해서 h o r S. 어쨌든 이 다섯 개 스펠링을 바탕으로 목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이 그 흥목을 시키고 음. 제가 흥목을 시키면 저가 H가 생기고 아 생기고 네, 하나씩 아 그래서 이코스가 그러면 네. 다섯 개가 다 뜨면지는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네. 들어가시죠 있어. 자신 있어요? 당연히 저는 말하는 건 됐었는데 저는 말로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터는 거 성공은 어떻게 저만? 갈발 오케이 갈발 곱 아 성공 중요한데 큰일납 저부터 네, 그걸 또, 네. 또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어깨는 이제 한 80% 정도 돌아왔거든요그러 기본적인 드리블 두 번째. 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연결 공장까지. 드리블 두번치고 수목 후에. 자, 자, 또 우리 농구를배웠기 때문에 이관선리테를하 요번에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드리블 두번 니이 자, 여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지제 지금 지금 지때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아 됐어. 이런 식으로 원래 공이하면 계속 공격을 계속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시패 플레이 힐러 플러스 업무 후에 스을드물 응. 도전, 도전. 도전. 원드립은 오케이, 오케이. 스트스 오버, 스피오 오른손으로 레요원스 오버, 스오아 이런 느낌으로? <biraz> 합니다 한영국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No. 이거 데다 편집인데? <목소리> 오케이! 어떻 웃겨요? 근데 저는 모드 이슈 원래 안인맞고 들어가서 오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부oll ext m I 0 h 리주 k you know that. You know, you know, 서 o u k 이 o w you know, 예스! u 예스. k <목소리> 아! <웃음> 자, 이, 이거 게이 잘해! 심지어 안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 골밑쭉내번려면잘죠한 쪽에서만. 오케이. 근데 잘 보세요. 리미 안 맞습니다. 백보드인데 리미에 맞으면 안 돼요. 예예 <놀리는> 저는 제 6라운드 시즌을 똑같이 야... 저 사람 되게 따뜻게 좋아요 공부한 굴려놓고 굴려놓고 공부 해서 바로 원투에서 점수 미친 한유형 팀에서 네 공격. 제가 그 영상을 자, 갑니다 아, 아, 괜찮습니다. 아쉬운 패배. 한 주먹이 끝나는 어깨 문제 월정 하나, 하체가 문제가 있다. 엉덩이가 문요 맞아 그냥 에어파드가 <웃음> 그가 현재 한규혁선수의몸 상태고요. 하지만 뭐 9월, 10월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 초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우리가 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또 오승혜 씨와 네. <웃음> 2차전이 지금 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또통케이 저한테 안 보여주는데. 네. 이게 요즘 그 승혜 누나가 살이 많이 빠지고 예뻐지고 있거든요. 엄청 예뻐졌어요.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웃음> 어, 근데 그건 좀 전에도 풀요는데 그거는 다음 <웃음> 저 채널이 아닌. 한영구 채널, 네. 평구역의 채널에서 고승현나의 근황이 나옵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채널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면... 제가... 아, 지금까지 한영구와 함께했고 것에... 한진혁 채널의 오늘 일일 MC로 나선 한영구였습니다. 오늘 한주혁 선수 수고한 한마디. 아더 많이 하셨죠. 네. <웃음> 예, 저도 오늘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